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카드가 아니고요 무려 서적입니다 바로 필리아 로스텐파운드 인데요 어이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사실 제가 어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고 읽고 뭐 dvd 도 보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사실 국내 많은 샵도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하는데 어이 책에 나온 아이디어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재밌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보는 거고요어 이제 책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10가지 정도의 트릭이 있는데요 구성은 이제 머릿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릭 10가지 소개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트릭 해법을 알려주고요 마지막에는 에필로그로 끝이 납니다 어, 일단 머리말부터 보자면 머리말에 어떻게 써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리뷰를 찍는 동안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 머리말에서책 안에 있는 사진이 노출되기에는 찍지 말아 달라고 네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글에 일부가 나오도록 찍는 것은 허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신경써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트릭은 어떤 트릭이 있냐면 10가지 트릭 중에 5가지는 카드입니다 나머지 5 가지는 그 반지와 핀과 어, 쇼핑백을 이용한 그런 생활 마술인데요 아 핀이 아니고 클립입니다 아 잘못 생각했네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마술들인데요 굉장히 참신하고요 어, ph님의 그아이디어들을 아, 그렇게 구현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특히나 초보자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특히나 핸들링이 안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뭐 별로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반대로 매니저 분들이나 어, 마술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도 굉장히 어 쉽구요 제가 책을 구입하고 나서 그냥 카드를 안 꺼내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다 감이 잡히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어 안에 있는 사진들이 모두 다 컬러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이해도 잘 됐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피치님의 그런 유머도 뭐 볼수 있었고 하여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마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트릭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요 어, 렉처노트에 있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퍼서 여기에 띄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지 트릭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어저 설명들 모두가 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뭐그 중에는 솔직히 좀뭐 좀 이게 될까 싶은 것도 있고 어, 좀 안되는 것도 있었어요 어, 좀 별로다 싶은 것도 있는데 어 반대로, 어 되게 좋다, 참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더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시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더 거듭 강조하지만 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물론, 뭐이 책을 어디서 제가 뭐 받아왔다거나 뭐 돈을 받고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만구천원, 네, 제 사비로 샀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책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있다면, 어, 한편에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어, 이 책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흑백이 아니고 컬러라서 그 설명을 볼때 몰입감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봤고요어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생활 마술을 끼워 넣다 보니까 어 실제로 하기엔 조금 안될것 같은 트릭이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 그 느낌. 그 마술의 느낌을 살리기가 특히나 초보자 여러분들이 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저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잘 깔끔하고 설명도 잘 됐고 해서요. 어쨌든 뭐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어 저는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